비행기로 한국에서 두바이까지 10시간을 날아오고 또 이곳까지 8시간 날아와 있는 아주 먼 곳이다. 벌써 오늘 맥주 5병째이다. 눈 뜨자마자 먹기 시작해서 보통 3시간에 한병씩 먹는 것 같다. 6개월간 끊었던 담배를 피기 시작한 지도 두 달이 넘어간다. 하루에 두각 이상 피는 것 같다. 오전에는 스타를 오후에는 흑맥주 기네스를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것도 4일째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뜨끈뜨끈하다. 눈치 있는 식당에선 얼음이라도 채놓는데 그것도 비싸서 여기 주인들은 나 몰라라 한다 한 달에 한번 말고는 반찬은 한 가지다 파김치 그것이 제일 담그기 쉽다 한국에서 가져온 액젓 좀 넣고 고추가루만 뿌려주면 끝이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한정식을 먹는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 일요일 골프를 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전달의일이등한 사람들이 김치와 고기 또 다른 반찬을 가져와서 아주 맛있게 먹는다. 요즘은 그게 낙이다. 물론 다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한두 명이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다. 나를 포함해서 가족. 그래 나도 가족이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둘과 사랑스러운 부인이 서울에 살고 있다. 그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난다. 요즘은 눈물이 많아졌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왜 여기까지 와서... 국도 없이 맨밥을 하루에 한 끼로 때우며 지내야 하나. 계란 노른자에 비벼 먹는 것도 이제는 지겹다. 조금 전 맥주를 먹었더니 술이 취한다. 뜨끈뜨끈해서 그런 것 같다. 발전기만 내리 사이를 돌렸더니 그 소리에 이젠 머리가 지끈거린다. 기름이 앵고 날려고 하는지 소리가 안 좋다. 어제는 맹국수 삶아서 고추장에 비벼 먹고 저녁은 중국 식당에서 만두 한 접시 사 먹은 것으로 하루를 때웠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맥주 한병 먹은 것을 시작으로 벌써 4병째인것 같다. 하루에 시커먼 직원들과 고작해야 열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냥 와이프와 아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종일 머리에 맴돈다.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근데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다. 올해 안에 갈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하도 담배를 피워서 그런지. 왼쪽 가슴이 자꾸 아프고 개미가 물어뜯는 것처럼 왼쪽이 따끔거린다. 어디 몸이라도 좋지 않은 것일까? 근데 내가 왜이영말리 아프리카에까지 와서 이러고 있을까? 주식 때문일까? 다남잔자 통신이 며칠을 날아갔다. 내가 작년에 6개월을 가지고 있었던 주식인데 그 당시에 천 얼마 했던 것 같다. 승우숨이 나온다. 주식 나에겐 도박이었다. 모두에게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투자가 아니었다. 2000년인가 2001년인가로 기억이 된다. 그때 나는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었다. 결혼해서 얼마되지 않은 신혼의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아마 그 당시에 현대증권 빌딩의 바이 코리아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에 데이로 시작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주식하고 계신다면 성공하신 부일 거란 생각이 든다. 많은 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사실 나는 주식을 몰랐다. 당시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다.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그럭저럭 지내죠 뭐. 형님은 요즘 어때요? 오나 주식 좀 하고 있어. 너도 돈 있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시작이 됐다. 처음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전자 주식을 샀다. 그냥 그 형님이 찍어줘서 샀다. 그 후로 난한 번도 이긴 상태에서 팔지를 못했다. 첫날 한번 오르더니 다음 날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천만원으로 시작했는데 겁이 나서 3일째 되는 날 모두 팔았다. 얼마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형님은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살 때도 팔 때도 항상 거래되는 금액으로 살고 팔고 했던 것이다. 만 원이면 8천 원에 매수 대기 넣어놓고 팔고 싶으면 만천 원에 매도 대기 넣어놓고 이런 간단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내가 알고 말해주니 어 그런 게 있었냐? 할 정도였다. 하루는 뭘 살까? 고민하다가 형님한테 전화했다. 형님 어디 계세요? 어 골프장인데. 오늘은 뭐사죠 기억이 잘안 난다. 골드 뭔가 드림 뭔가 농구단도 인수하고. 사장이 구속되고 한 주식인데 아무튼 그걸 권해줘서 그날 저녁에 미수 걸었다. 미수는 주식한지 일주일 후부터 시작했다. 다음 날 컴퓨터를 켰는데 움직이지가 않았다. 거래 정지란다. 형님 거래 정지라는데 너 그거 많이 샀냐? 그냥 생각나서 불러준 거란다. 다행히 몰빵은 하지 않아서 몇 푼은 건질 수 있었다.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처럼 같은 길을 걸었다. 카드 대출, 은행 대출, 카드깡 사업자 대출. 다행히도 아파트는 당시 건들지 않았다. 아니 건들지 못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회사는 신라섬유이다. 당시 나는 빨리 본전 찾을 생각에 상한가만 보고 다녔다. 그것도 줄상으로 그 주식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미쳤다. 벌써 상 7방인가 먹은 주식이었다. 난 그런 건 몰랐다. 다시 천만원 만들어서 상한가에 대기시켜놓고 기다렸다. 꿈틀거리더니 잡아먹어 버렸다. 체결이 되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 장막판 5분을 남기고 하안가까지 갔다. 며칠을 하안가 맞은 것 같다. 눈물을 머금고 팔았더니 4일인가를 또 삼갔던 기억이 난다. 후에 생각하니 신라 섬유 하루 총 유동 매매 대금이 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다. 그놈들이 나만 보고 있다가 이몬 이런 새끼가 다 있어 하고 가지고 놀았던 것이다. 그 당시 증권 사이트를 알았다. 하도 오래 천만 원이 일주일 만에 800이 날아간 사연을 적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다. 아저씨 오늘부터 주식하지 마세요 라고 며칠 후에 증권사이트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닉네임 뭐모시죠 그런데요. 저는 증권사이트 담당자인데요. 매일경제티브 담당 PD가 방송에 출연시키고 싶다네요. 왜요? 많은 초보자들에게 주식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환기시켜주려나 봐요. 이런 시방세들 이미를 전화 끊으시오. 그 후에 이메일로 그 PD가 다시 한번 연락이 왔는데 연락을 하지 않았다. 벌써 6시다. 한국 시간으로 2시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들들은 자고 있을까? 아이들은 자고 있을지 몰라도 아마 아내는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 여기에 처한 내 상황을 아내는 알고 있다. 모두 버리고 들어오라고 성화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다. 사실 너무 들어가고 싶다. 눈물 날 정도로 한국 사람이니? 낮에 먹던 카레 데펴서 먹어야겠다. 잠자리에 들면 외롭다 못해 무섭다. 한국에서 누가 하도록 받아준 전에 전쟁도 다섯 번은 넘게 봤다. 오늘도 그거 보면서 잠들 생각하니 가슴이 아리다. 6시가 넘으니 모기가 극성이다. 저녁 먹고 자야겠다. 어제는 아이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도 1 2시가 넘으면 통화료가 저렴하여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받았습니다. 아빠 왜요? 작은 아이의 그말 한마디에 가슴이 메어집니다. 얼마 전에는 큰 아이의 입에서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아빠가 낯속에 느껴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아이를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눈물이 납니다.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통하면 통곡을 할것 같아서 아가야 사랑해. 아빠 나도 사랑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루에 부추김치 한 가지에 밥을 물에 말아먹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기온 속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어두운 방에서 지내는 것도 참을만합니다. 범둥이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밀려오는 외로움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침에 출근을 하여 메일을 열었습니다. 나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기뻤습니다. 요즘은 나에 대한 실망으로 매일도 잘 보내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내는 나보다 몇 배는 힘들어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아빠는 거짓말쟁이라고 또한번 눈물이 납니다. 너무 마음이 여린 초등학생 아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담배를 물었습니다. 한 시간 만에 다섯 가지를 키운 것 같습니다. 속에서 쓴물이 올라옵니다. 2001년도인가 6개월 만에 주식으로 1억을 잃고 조그맣게 운영하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도 서너 번에 걸쳐서 1억 가까이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인생 경험 화끈하게 하고 빈둥대며 어떻게 인생을 설계를 해야 하나. 술과 더불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윗동서가 아프리카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직원으로 있다가 회사를 인수한 듯 싶었습니다. 내가 노는 것을 보고 나랑 같이 그곳으로 가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집사람과 상의를 하여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승낙하였습니다. 월급이야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혹시 거기에 다른 길이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가기 일주일 전 뉴스에 내가 가르던 나라에서 송유관의 구멍을 뚫고 현지인들이 기름을 빼려다 송유관이 폭발하여 600명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 1년에 한 번씩은 기본으로 그런 큰 사고로 500명에서 1000명씩은 죽어나갑니다. 겁이 납니다. 내가 가야하나. 한번 결정한 일은 밀어붙이는 성미라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외국은 신혼여행 이후 처음입니다. 네덜란드를 경유하여 이곳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국제공항에 몸을 내렸습니다. 찌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뜨거운 습기가 내 폐부로 확 들어옵니다. 석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의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점심 한끼 먹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제 먹던 김치찌개가 있는데 상했나 안 상했나 모르겠습니다 베펴먹어야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이겨내는 고통을 생각하면 그밥한 끼도 감사합니다 같은 하늘에 있다면야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너무 멀리 있습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가슴이 조여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아파도 아이들 곁에서 아파야 하는데 참아야 할것 같습니다 또 검둥이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놈이 약속을 어길지 모르겠습니다.